이어서 아미노산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느냐. 자첫 번째 탈, 탈탄산 반응. 탈탄산하면은 탄소 CO2가 제거된다 이 말입니다. CO2가 어디에 어떻게 제거되느냐. 자, 자 아미노산은 수산화 발연과 함께 가열하거나 장내 부패 세균의 탈탄산 효소 작용으로. 아미노산에 있는 카복실기가 제거된다 이 말입니다 카복실기가 제거되고 남는 것은 아민만 남습니다 자 예로서 여기 RCHNH2COOH인데 이 카복실기가 제거돼서 빠져나가 버립니다 뭐로? CO2 이산화탄소로 빠져버려요 빠져버리고 남으면은 여기에 RCH2, NH2, 다시 말해 아민기만 가지고 있어요. 이와 같이 아민기를 가지고 있는 이런 물질들은요. 대표적이에요. 자, 히스타민, 카다베린, 히스티딘에서 히스티딘 앞쪽에 아미노산 우리가 보셨잖아요. 그죠? 히스티딘에 이와 같이 탈탄산 반응으로 히스타민이 만들어져요. 히스타민. 그다음 카다베린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 카다베린. 카다베린 무슨 아미노산에서 카다베린이 만들어질까? 자, 요거 카다베린 구조식이 안 나왔어. 카다베린, 카다베린 물질이 뭔지 하고 어디에서 뭐가 탈탄산 반응으로 만들어졌는지 이거 여러분들 구조식 찾으세요. 이거 히스타민 카다베린 두 가지는 기억을 좀 하세요. 알레르기 유발하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부패독입니다. 부패독입니다. 라이신 우리 라이신 필수아미노산 있죠. 히스타민 카다베린 그다음 두 번째 탈아미노 반응 이거 아민기가 아민기가 떨어져 나가 버리는 반응입니다. 자 탈아미노 반응 어떻게 일어나냐 하면은 자 자세히 보세요. 아미노산의 아미노기는 아질산과 반응하여 질소 가스를 발생하며 하여 아미노산, 펩타이드, 단백질 등의 아미노기 측정에 이용된다. 뭐이 이용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 아질산과 반응해서 자이 아미노산은요. 여러분 아미노 아미노산 하기 전에 우리가 아민의 1급, 2급, 3급 아민을 구분을 했어요. 기억나시죠? 이거 몇급 아미노산입니까? 몇급 아민 아민이에요. 응? 1급이죠. 1급입니다. 1급 아민인 아미노산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아질산 만나면은요, 질소 게스가 발생되고 이와 같이 아미노산이 아미노기 자리에 알콜기가 만들어집니다. 알콜이 돼요. 그런데 여기는 괜찮아요. 이 반응은 그래도 괜찮아요. 문제는 2급 아민하고 아질산하고 결합 반응이 일어나면은 뭐가 만들어져? 바람 물질. 니트로소아민이 만들어졌잖아. 여기에 니트로소아민이 바로 이 반응 일으켜 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급 아민이 어떤 아민이 있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다음. 알데하이드와 반응 자 아미노산은 산성과 염기성 모두 가진 양쪽성 물질로 아미노산의 알파 아미노기와 알데하이드가 반응하면 알켄이민 화물을 합 형성해서 아미노기의 염기성이 소실된다. 자, 이 반응이요. 알데하이드기 그다음 아미노기. 결과 생성해서 이 아미노기의 염기성이 결국에는 소실된다. 자, 이 반응이 나중에 나중에 이거 어디에서 우리가 한번더 다뤄야 될 부분입니다. 일단 알데하이드와의 반응. 나중에 저쪽에 뒤에 나올 거예요. 이것도 아미노기 아미노산 파괴시키고 우리 영양적인 면에서 굉장히 큰 손실을 주고 심지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지금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이런 내용들이 자꾸 밝혀지는 부분이에요 자이 부분 자, 그 다음 닌히드린이라는 시약이 있습니다 닌히드린하고 알파 아미노산을 반응시키면, 알파 아미노산 검출에 닌 히드린 시약을 사용해서 확인이 가능해요. 자, 어떤 색, 색깔이냐 하면은, 닌 히드린 두 분자와 아미노산의 질소 분자가 결합해서 보라색 색소를 생성합니다. 자, 이와 같이. 자, 이 과, 이 과정은, 복잡한데 이거 가지고 여러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자, 최종적으로는 아미노산, 알파아미노산입니다 닌, 히드린, 시약 두 분자하고 반응을 해서 이와 같이, 자, 이와 같이 탄소, 질소, 이중결합 그 다음 보라색 색소를 만드는 자, 이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자, 이 반응은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 실험을 해보면 좋겠어요. 우리 어디 지문이 있잖아, 그죠? 여러분, 컵, 종이컵 이런 데도 지문, 벽 이런 데 지문이 있잖아? 지문, 지문에 지방만 있는 게 아니고, 이 표피 단백질이 지문에 떨어져 있거든? 그래서 닌 히드린 딱 이렇게 스프레이 해가지고, 색깔이, 지문이, 이렇게 보라색 지문이 착 나타나도록 만들 수 있어요. 반응이 좀, 그거, 어? 하다면은, 가열을, 약간 열을 가하면은, 우리 지문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단백질이 있는지 없는지, 아미노산이 있는지 없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생어반응이라고 하는 반응이 있는데 자 생어반응은 에노말단 아미노산 확인용어로 에노말단, 자시말단 에노말단 했잖아. NH2 아미노기가 있는 말단을 에노말단이라고 그래. 자, 여기 아미노산 에노말단이 어디입니까? 여기가 에노말단이잖아, 여기가. 그렇죠? 생어 반응의 시약은 이겁니다. 원프로로 2,4 다이니트로벤젠입니다. 자, 이걸 반응을 시키면은 여기에 NH의 요소소하고 여기에 불소 플로르가 HF 하이드로플릭이 제거되면서 이와 같은 2,4 다이 트 트로페닐 아미노산이 만들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디가 에노말단인지 확인이 가능해요. 자, 이걸 생합 반응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